오늘은 여기 이 티셔츠에 바지를 입어줬고요. 한 일주일? 이쯤쯤에이 오이쇼에서 세일해서 산 원피스를 입을 거예요. <웃음> 자, 짜잔! 오늘은 좀 귀엽게 여기다 워커신나지 짜잔! 오늘 이런 느낌! 이렇게 이 가방이랑 거의 클러치예요. 제가 잘 입는 자켓이랑 어, 미스. 평소에 잘안 입는 귀여운 느낌으로 입었어요. 야자다라 이거 뭐예요? 이거 뭔가요? 대게내장 이건 뭐죠? 이거 어, 사실 먹었어, 조금. 비타크랑. 비타크랑? 크랑. <웃음> 어이구, 화려해라. <웃음> <웃음> 안녕. 저희는 성수를 가고 있어요. 짜잔. 너무 <웃음> 뻐와 <웃음> 너무 예뻐. 야, 야 비. 뻐 야, 너무 예뻐. 진짜. 완전 <웃음> 마음에 해들거같같 뭐? 하이브리드 포션만화랑 <웃음> 동시에 저, 저. <웃음> 나 어, 이거 봤는데, 진짜. 멀티탭이야? 어, 58,000원이야. <웃음> 미쳤지. 어디 카페인가 샀는데 샀지? 어, 어. 우와, 우와, 우와. 어, 완전 거울 너무 귀여워. 오, 잘라. 미쳤다. 너무 귀엽다. 예. 여기야. 구웠어. 저녁을 먹을 거예요. 배고파. 우와, 여기 되게 이쁘게 나온다. 아니, 아니. 저기 뭔가 신세계에서 나온 어 방금 떨어져 저기 아. <웃음> 쳐다도 안 보고 가 <웃음> 아, 귀여워 춥겠다 아 너무 귀여워 <웃음> <자. 웃음> 제사상 <제사상판이다>. 받 <웃음> 네. 라면이랑 이거 뭐야? 삼겹살 이거 미나리 삼겹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맛있겠다. 아유. 맛있겠다. 아유. 짠. <웃음> 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데이트를 하러 갈 거예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오늘 완전 대박 컨셉 중. <웃음> 여기다 이제 워커를 신고 가죽 잠바랑 캄골 복주머니 백을 메고 갈 거예요. 이 오드원아웃 치마를 이번에 샀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짧아가지고 어. <웃음> 약간 부담스러운데? 짜란! 이렇게, 이렇게. <웃음> 뒤에서 까볼래? 카페 왔어요 카페 왔습니다 특혁아 나한 번만 찍어주면 안 돼? 맞았어. 나 오늘 로 보여주고 싶어 어 이거 이렇게 접으면 돼? 아우. 너무 어와 캠포도 봐 이렇게 여기에는 소품을 팔고 있어요 어, 맛있겠다 식감이 파 <웃음> 진짜? 이시 <웃음> 얼마나 전화 끊고 <꼭꼭> 읽어야지 세상 <웃음> <웃음> <진짜> 완전 단순하게 전화 <웃음> 다행이다 <웃음> 왜 <웃음> 어, 그냥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야? <웃음> <웃음> 와~~ 맛있겠다 맛있어? 짜잔 오늘의 술은 하이볼 짜잔 오 짱이다 응. 어와아 말이 돼 말도 안돼 참... <웃음> 짠! 진짜 헷리네 아무리 신는게 어울리는지 안신는게 어울리는지 후 <웃음> 아,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갑니다 네 밥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의 메뉴 음, 음, <웃음> 아, 요포리 맛고수 오늘의 이명가 예아 요포리 맛고수 오예짜자 천천의 아아 맛있겠당 맛있겠다 <웃음> 맛있어? 음. 음.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맛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카페에 왔어요 어? 여기 고양이가 진짜 많아요 <웃음> 절대 피해 <웃음> 야, 뭐야 아이스크림 이거 완전히 아포카토 하긴 어, 이걸로, 이걸로 꽂아놔래 저희는 카페에서 나왔고요. 네. 저희는 하이볼을 즐겨 먹기 때문에 진빔을 사갖고 집에 어, 뭐야. 갈 겁니다. 휴휴 <웃음> 어, 어지러워. 야, 무슨 이거 잠깐 돌았다고 어지러운 거 뭐야? <웃음> 진빔. What? 좋았어. 여러분, 저 저번에 보모 타올 입었던 옷 입었는데, 원피스 망해지거든요? 근데 신발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신발 때문에 나가기 싫다. <웃음> 하여튼, 지금 이미, 이미 지금 시간이 이제 빨리 너다 돼가지고, 이거 씻고 나갈게요. 다른, 다른 괜찮은 것도 없는 것 같아. 아, 씨 어떡하지? 진짜 미치겠네. 신발 다시 바라신었어. 아씨 이것도 이상해 아나 미치겠네 아씨 진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웨이팅하고 아, 있어요 짜잔 명란 파스타랑 우리 이, 이, 이 녀석 소총을 너무 못잡아고 이거 뭐죠? 말비 카레 말비 크림 맛있겠다. 카레 제가 고수를 먹어먹어 먹어봐 뭐 나쁘지는 않 음. 생각보다 엄청 최악 아니다 음. 네? 우와 아, 어, 좋아 쪼기는 뭐야? 쪼기? 쪽이? 쪼기도 어, 다 헐, 지웠어 대박 여기 돈도 있어 막 우와 야 여기 장난 아닌데? 그치 돈을 쓰러 담겠는데 그냥? 여기 <웃음> 음, 완전 추천 핫풀인가봐요 사람 진짜 많아 우와 이쳤다리 맛있게 생겼다 커피, 커피 완전 아니 근데 이거 있잖아 무슨 컬러풀이 되게 가 음. 시럽에 코팅돼있어서 진짜 빠락빼락하고 무슨 음. 흑당시럽 같아 흑당시럽? 응 음. 그래. <목소리> <목소리> 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남자친구랑 호캉스를 가기로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이 메이브 캐리어도 갖고 왔고 이거 아직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거, 리즈문 가방이었나? 요거랑그 다음에 요거 네스티 팬시, 아우터 그리고 요건 쓰리 타임드 치마 그 다음에 제가 한 번도 안 보여드렸었는데 진짜 맘에 들어 하는 부츠 아 진짜? 난잘 몰라 <웃음> 야 도착했습니다 야호 우와, 짱 크다 아, 추워 아 오늘 진짜 추워요. 이따 수영 할수 있나? 우와. 와. 어, 그동안 왔던 호텔이랑은 느낌이 진짜 많이 달라요 진짜. 신발. 음, 거 <웃음> 어. 짜자잔. 우와. 짜자잔. 이야. 나 충전기 안 갖고 왔는데. 있어? 있다고는 하긴 했어요 여기. 아. <웃음> 아! 악이아어야되 아, 음, 음, 음. 진짜 따뜻어요아위로속위어야 1위 1이 1위 1위 1야된다 1위 1위 았어요위 1위 1위 1위 1 서비스를 시켰습니다. 요거 치킨이랑 쩌라로. 쩌라로. 해물 짬뽕인데 쩌라로. 쩌라로. 쩌라로. 확실히 그 호텔 룸 서비스는 역시나 좀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오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파클링이다. 너무 보 귀엽다. 아니까귀엽아여기미만게 그막 되게 좋아하는 거야 막, 막 밖에서 컨트롤하고 있 하하! 하막이게 오는 다 없으니까? 너무 꿀벅이 하는 거야 진짜 그게 나한발로라 줘도 돼? 아! 나 괜찮아 짠잔짠짠짠짠 이거 뭐 예전에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챙겨가지고 왔어요 저는 어제 한숨 자고서 그러고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 너무 피곤해요 역시 집밖에나 <웃음> 위험해 아 <웃음> 되게 피곤해 진짜 저는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자자자 오제제에 왔어요 와추 10년 전에 일을 안주얘기하 짜잔 오늘의 룩이 원피스 히프나틱 원피스 오늘 사서 오늘 게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색 카디건 그리고 가방 라임색 가방이랑 롱 부츠 데이트하러 갑니다 캬. 손톱도 붙였어요 우와, 미쳤어. 국물이 막 바깥으로 새우 나올 것 같아. 우와. 이비자 시키기 잘했다. 음. 어때요? 야경 좋은 건가요, 이거? 네. 정말요? 다리가 인상적인데요? 다리가 인상적인데 잘안 보여요. 이야. 뭐, 카메라에? 어. 어때? 새콤모치 <웃음>